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발라라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에서 그림 관련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사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컬러링북 수채화 채색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샘플 그림과 다르게 물 마른 자국이 너무 심하게 남는데 재료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스케일 때문인지 왜 이런 자국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채화를 색칠할 때 물자국이 남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림을 이젤 등에 세워서 그릴 경우 중력 때문에 붓칠이 끝나는 부분에 물이 고여 그대로 말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제가 볼때이 젤에서 그리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이유는 아닐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붓에 물의 양이 너무 많을 때 발생합니다 질문자 분 그림을 보면 물이 적어 보이지는 않지만 진한 부분 표현하신 곳을 보면 물 조절 자체는 무리 없이 아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도 아주 희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때문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종이 재질의 특성 때문입니다 질문 주신 컬러링북은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채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컬러링북의 종이는 코튼이 섞이지 않은 인쇄 용지로 표면에 요철이 많고 만졌을 때 약간의 기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인데요 코튼이 함유되지 않은 종이일수록 물에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수채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법이 제한됩니다 지금 이 종이 역시 물에 흡수가 어려운 종이이기 때문에 물이 종이 안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요철이 있는 종이 질감 때문에 한 곳에 물이 고여 그대로 말라버려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제가 채색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질문자 분이 말씀하신 특징과 거의 일치하게 저도 물이 한쪽에 고인 채로 색칠이 완성되었습니다. 컬러링북을 만들 때는 대부분 좋은 종이에 그리지만, 그 그림을 스캔 받아 다른 종이에 인쇄해서 책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인쇄를 할 때는 무작정 최고급 수채화지로는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에 민감한 수채화 컬러링북의 경우에는 이번 경우와 같이 예기치 않은 현상들을 접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질문자 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마음에 드는 몇 가지 스케치를 고급 수채종이에 카피해서 색칠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컬러링북 매니아 분들은 이미 이러한 방법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붓과 물감. 페이퍼 타월 때문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이는 물 구입 현상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평소에 사용하시던 대로 계속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페이퍼 타월도 일반 두루마리 휴지에 비해 먼지가 적기 때문에 많은 작가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였고요 별나라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림 관련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